창업 성공하고 싶은가 혹은 성공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이 어플의 역사에 대해 주목해보자 이 어플은 명함을 촬영만 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기록과 관리해주는 서비스 리멤버라는 어플이다. 현재 가입자 수는 0 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처리 명함은 무려 역장에 달한다. 다 국민 명함 관리 어플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성공을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이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 누가 적어했어? 바로 이게 이런 명함 관리류 어플들에게 종종 들리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왜냐면 당시엔 이미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명함 내용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어플들이 네? 기존에 출시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도가 찮나서 고객들이 일일이 수정해야 때문이었다. 그러자 고객들은 말했다먹 귀찮아 그래서 리멤버는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정했다 번거로우시 맡기세요. 우리는 일일이 기 입력해두고 그래. 그래서 리멤버는 고객이 명함을 촬영만 해서 올리면 정보를 일일이 기록해주는 어플이 되었말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정확하 하나하나 대신 기록해준다는 음. 의미였다 와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고. 아니. 그러자 또 고객은 말했다. 아 촬영도 귀찮아서 못해먹겠는데. 왜냐면이 명함이라는 어떤 게. 어떤 고객들은 많게는 몇백 장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대체 언제다 촬영? 그러자 리 멤버는 또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로 보내서 저희가 스캔까지 해서 다 입력해드릴게요. 와. 정말 미친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고, 명절에도 일해가며 명함 내용 다 타이핑해서 입력해줘.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지. 당시에는 타이핑을 위행된인원0 그... 0천 명에 육박했다고. 그 스케일이 아니. 감히 상상이나 되는가? 그래서 그다음장빛 미래를 걸었느냐고. 아니? 고객들은 또 다시 이렇게. 이 말했다. 아, 택배도 귀찮내 시간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에 구라 리멤버가 아니었다. 리멤버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직접 방문 수거해 가겠습니다. 고객님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세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마다의 고객이 있었을까 포기할 만도에는 정말 네. 대단한 집념이다. 그렇게 리멤버는 직접 발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음. 비로소 음. 승민 명함 관리 없다. 다를수 있게 된 음. 것이었다. 음. 이쯤되면 꽤나 궁금해지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리멤버 어플을 만든 최재호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어찌 보면 저 절박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명함관리가지고 돈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명함관리가지고 사용자를 많이 모아서 단순히 가입자 따윈으 다운로드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걸 쓰시는 그 활성 사용자를 많이 까고 있어야 그 다음 을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렉스 스텝이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그래서 고객이 갖고 계시는 불편함은 지우크 까지 쫓아가서라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했습니다. 그렇다. 고객 만족. 고객 가치에 집요하게 집착해야만 오래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다음을 향해 갈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창업을 통해 진정 성공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객만족이라는 너무나 뻔하디 뻔한 생각을 다시 한번 끈질기게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